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대적인 반격을 가해 승기를 잡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분석 및 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입니다팔란티어는 올해 한국 사무소를 내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본격 진출한 팔란티어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팔란티어는 페이팔 마피아로 꼽히는 미국의 창업가 피터 틸이 현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와 함께 2003년에 창립했는데요. 피터 틸은 저서인 제로투원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의 원천으로부터 어떤 통찰을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팔란티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란 이름은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천리안을 볼수 있는 마법의 돌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돌처럼 멀리서도 시시각각,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허니 볼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야심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CIA가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 인큐텔의 지원을 받고 CIA의 반 테러리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출발했습니다. CIA, 미 국방부 등 정부 기관의 프로젝트를 맡으며 성장했는데 미국 9.11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에도 플란티어의 솔루션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죠. 정부 기관과 기밀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하다 보니 베일에 쌓여있는 비밀스러운 기업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테크 기업이지만 정치적 성향이 분명하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서구 자유민주주의와 그 동맹국을 지원한다는 미션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에 어긋나는 고객과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와 기업과는 일체 거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CEO인 알렉스 카프가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지지를 선언했죠. 팔란티어의 정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은 전 세계적인 신뢰성을 인정받는 다른 한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미국의 이민세간단속국과 협업한 프로젝트는 인권침해에 일조한다는 논란을일게되었습니다 팔란티어는 팬데믹 국면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습니다. 미국과 영국 전역에 백신을 배분하는 데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쓰인 건데요. 팔란티어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단 5주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팔란티어의 상품은 크게 두 가지, 정부기관을 위한 플랫폼 고담과 민간기업을 위한 플랫폼 파운드리로 나뉩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니즈가 커지면서 파운드리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2021년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팔란티어에서 민간사업은 전체 매출의 5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고객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기업 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국내에서도 2019년 현대조산 인프라코어를 시작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들이 파운드리를 도입하고 있으며 DLE&C, 코오롱벤니트등 파운드리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시험상가는 DT의 성공 비결로 거꾸로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했습니다 왜 거꾸로일까요? 보통 많은 기업들이 DT를 추진하려면 데이터가 먼저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데이터를 모아야 그로부터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팔란티어는 반대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데이터가 아닌 의사결정, 즉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하는 데에서 출발해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결합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신제품을 먼저 개발하는 게 좋을까 신제품의 가격은 얼마가 적당할까, 이런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에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 기존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 시스템들을 연결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데이터,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수록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불완전하더라도 그로부터 점진적으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의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팔란티어가 추구하는 거꾸로 트랜스포메이션에 담긴 철학입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등으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예측이기만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측, 계획보다 실시각각 변화하는 현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팔란티어의 솔루션의 강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주식시장 전반의 침체로 성장주인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팔란티어가 기업들의 니즈에 발빠르게 대응해 장기적인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